아 맞다. 아 아파. 핸드폰 어퍼진 줄. 알아. 만났게어 뭐야? 얘지은두 개나 났어. 심정. 오늘은 예방접종하는 날. 코로나 백신 화이자 2차를 맞는 날이에요. 솔직히 약간 죽을까 봐 진짜로 걱정이 돼 가지고 약간 진짜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고 김리풍 스토커의 후기를 말해 주시는요 그거 맞으니까 완전 마동석한테 칼로 꽂힌 느낌이 뭐라고? 너무 무서워요. 이거 봐. 이거 봐. 그대로 빵꾸 어떡할 거야. 긴장이 너무 되고 잘할 수 있겠죠? 긴장돼서 미치겠습니다. 야 누나 잘할 수 있겠지? 나 주면 콧방귀를 한번 껴줘 나 주면 콧방귀한번 껴줘 이 새끼 길이 어디야? 누가? 아빠가. 어, 이거. 생각보다 안 아팠어. 음, 지금 아, 알고 그구이 이 차를 맞고 그 다음 날이고 어제는 계속 어 몸세 기운이 돌았고 지금은 팔이 진짜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아직도 곰이 좋지 않은 상태... 아빠~ 일로와봐 그냥 불러봤어. 내 팔이 덜렁덜렁... 에이씨~ 아~ 이씨~ 와 어떡하냐? 잠시만... 야~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오, 우와~ 복 벗고! 가보자고. 그럼 저희가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죠? CGV 가고 있습니다. CGV. CGV. 뭘 하러 가죠? 스파이더맨을. 감동적이고 내용도, 이게 명대사들도 너무 많고, 너무 만족해요. 보러 가기 잘한 것 같습니다.